자, 하이구 반갑습니다 안자고 네, 기다리고 있었다 형. 아, 좀, 조금 잠 오긴 하는데 요거 소식 왜 안되나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지금 막 떴어요 콜라보 리턴지 굉장히 좀 기대되는 소식이고 신규로 나온 애들이 좀 궁금했거든요 기존에 뭐밀린다바나 베니마루 있을 건데 요번에 새로 나오는 리무르네 리무르 마왕 리무르입니다 아까 여러분들 댓글 내가 봤었거든 댓글에 예, 리무르면은 새로운 리무르면 마왕 리무르 나오나 보냈는데 어? 예, 근데 마왕 리무르 정도면 은 정말 좀꽤꽤치는거 아닌가 세계관에서 봤을 때 일국의 대전 세계관이랑 빗대봐도 정말 좀꽤 치지 않나 이 정도면 그 다음에 이제 온 이슈나 얘가 그거지 아마 오크족, 오크족의 오크족그 공주 맞제 그런 정도인 것 같고. 신규 영웅 안내 이렇쫙 있고요 잠깐만 우리 제일 궁금한 신규 영웅 한번 보러 가자 바로 신규 영웅이나 제일 궁금하거든 봅시다 어 기존 전생 슬 캐릭터들도 획득 가능하고요 뽑기에 어, 마일리지 600 마일리지군요 이기 60 마일리지 확정 필살기 한번 보자 죽어라 시네 톤을뺏 으려 불타 면서, 자 슬라임 으로 막치 면서, 자 좋습니다. 좀 기대가 되고 체력 쑥쑥 나오게 되고 종족 불명이고 어, 옥타그램 팔성 마왕 마왕 림르 템페스트입니다. 개선 고요한 분노 이제 전장에 나왔을 때 발동이 되겠고요. 아군턴 시작 시 자신의 기본 능력치가 8% 증가하고 모든 적군에게 걸려 있는 버프 효과를 한 개씩 해제한 뒤 해제한 버프 효과 한개당 자신의 기본 능력치를 8%씩 증가하고. 최대 증가시 1회에 한해 3턴 동안 자신에게 관통률 130% 증가하는 효과를 부여한다 자 기본 능치 증가는 최대 5회 중첩이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고요 문장이 굉장히 길고 난해하거든잘 읽어봐야 돼 아군턴 시작시 증가하고 심표 붙었잖아. 그러면 그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야. 아군턴 시작 시 모든 적군 버프를 해제한 뒤 이게 지금 계속 문장 연결되잖아. 그럼 봐봐 아군턴 시작 시마다인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아군턴 시작할 때마다 아군턴 시작 시마다 자신의 기본 능력치가 8% 증가하고 이게 몇 회? 총 5회 중, 중첩. 다스턴이 지나면 오팔이 40, 40%까지 증가한다는 얘기지 기본 능력치가 공방생이. 자, 그렇고 심표니까 그해서 아군턴 시작 시에 모든 적군에게 걸려 있는 버프 효과를 한 개씩 해제한 뒤 버프 해제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데 어, 한 개씩 해제한 뒤 해제한 버프 효과 한 개당 자신의 기본 능력치를 8%씩 증가하고 요거는 아까 기본 능력치 증가랑 중첩이가? 음 중첩인가봐 중첩인가봐 그러면 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턴이 하나 지날 때마다 어, 기본 능력치 버프가 한개씩 붙어 이총 다섯 개붙어수 있는데, 한 개가 붙고, 이건 저절로 한개 붙어. 그리고 그 우리 턴 시작할 때마다 상대 버프를 푸는데, 하나 풀 때마다 하나 더 붙어. 그럼 상대가 이 버프 같은 거좀 올리는, 뭐, 암멜 같은 애가 있다. 이러면, 암매 버프를 하나씩 먹어 푸는 거라. 먹어 뿌가지고두 개, 또 다음 턴에 두 개, 뭐 이러면 네 개가 막 되고 이러겠네. 그지? 그렇게 해서 총 다섯, 40%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5개에 도달하면 그지 최대 증가시니까 최대 증가 5개에 도달하면 1회에 한해 한번 한번 할수 있는 것 같아 이 행동은 한번 어떤 버프가 붙겠는데 3턴 동안 관통률이 130% 증가하는 버프가 또 붙는 거야 뭐 복잡한데 복잡한데 턴이 지날수록 버프가 쌓이면서 세지는 친구 상대 버프를 풀수록 그걸 갖고 와서 더 빨리 세지는 친구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이게 5개 도달하면 갑자기 관통률이 겁나 세지 친구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스킬 한 보도록 하 스위프트 슬래시 다른 적군에게 공격력 500% 관통 피해아 그래서 관통이 올라가는 거구나 관통률 증가가 있지 근데 다른 적군에게 500% 관통 피해 관통 피해랑 관통률 3배 증가 근데 관통률이 여기서 130% 증가했다면 이게 몇 퍼가 되는 거야? 이거 한방 치면 죽겠는데 자 벨제비트 폭식지왕 모든 적군에게 공격력 280% 피해를 주고 두탄동 감염시킨다 감염 회복관이 요거는 이제 꼬멀 꼬멀커 포멀 전체기가 하나 있다 뭐 이런 정도 자필살기입니다 매기도 신의 분노 필살기 1레벨 기준 모든 적군에게 공격력 300% 피해를 주고 전체기입니다 전체 300% 그리고 두턴 동안 자신에게 심연 효과 및 받는 피해 50% 감소 효과가 부여된다 심연이란 적턴 시작시에 전체 피해량 30% 만큼 추가 피해를 주는 장판을 까는 거죠 장판 어 전체기를 빵 때리고 장판착 깐다 그리고 자기는 바피감이 부여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필살기 맥스 기준 봅시다 맥스 기준 450% 피해를 치고요 두턴 동안 시면 및어 받는 피해 50% 감소 어 요시면은적천 시작시에 전체 피해량 60%만큼 추가 피해 시면이 억수로 강한 어더 강한 장판이 깔리겠다 그래서 아마 필살기 맥스 기준으로 전체기 펑 치고 시면 이 깔려서 처돌때 차크닥 하면서 다 끝났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뭐 그런 정도다 이 정도 보겠고요 온 이슈나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필살기 이야 요런 느낌. 자, 스킬 한번 보도록 하죠. 오니슈나. 체력 숙성 나오고요. 종족불명이고, 개성 다재다능한. 보좌관, 어 서버에서 발동됩니다. 서버에서 발동되고 종족 불명인 아군 영웅의 받는 피해가 20% 감소한다. 어 그래요? 종족 불명 아군 바피감이 있다. 어 이게 주피였으면 진짜 장난 아니겠는데 근데 바피감이면은 아까 리무르랑 잘 어울릴 것 같아. 요 리무르가 안 죽고 좀 턴을 벌어가야 되거든요. 보기에 그럼 뒤로 가면 이제 다 때려 패는 거거든. 그래서 약간 종족 불명이잖아요. 그 바피감을 준다. 근데 요거는 리무르랑 같이 안 쓰더라도 종족 불명 되게 쓸수 있습니다. 꼬머리랑 막뭐 이렇게 쓰기. 오 어? 꼬물? 오케이. 막 뭐... 그럴 수도 있다. 음. 자 아스켈 컴퓨전입니다 단연 적군의 자세를 해제하고 공격이 250 피해주고 기절시킨다. 두턴 기절. 삼성의 턱이 두턴 기절이니까 아마 이성의 한턴 기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일 여행... 역할 할것 같아요. 여야 대그 기절기는 어안 좋을 때는 별로지만 좋을 때는 개, 개 좋거든. 특히 할고랑 같이 가서 평 받아가지고 기절기 두장 있고 이러면 지던 판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가진 패죠. 그 다음 홀리벨입니다. 모든 아군의 생명력을 공격의 325%만큼 회복시키고 한턴 동안 치유시킨다. 힐이 있네. 어 바로 즉발 회복도 있고, 그 다음 한턴 동안 치유도 있고, 치유는 매턴시작이 회복한 생명력의 6 0 추가 회복, 음 추가 회복도 하나 있다. 어 그래요 예자 필살기입니다 n 라인먼트 필드 모든 적군에게 공격력 350% 필요주고 필살기 3칸 감소시킵니다 야, 약간 뭐 고소 것 같네 어, 어, 합기 아닌 그냥 고소 필살기 같은 느낌인데 올킬은안날것 같고 필각 용도로 쓰이겠다 합기가 있으면 이것보다 좀더 세겠지만 합기가 없어 뭐 이런 정도 입니다 야 관통 릴리아랑 바로 써가지고 이 단위 관통기를 첫 턴부터 세게 만들 순 없어? 단위 관통기라 개수가 높을 거 아니야 파 파오 어? 해볼 거리는 좀막 보이는데 나는 그 리무르한테 근타를 2년로 넣어주면 리무로또 잘안 죽고 이러면 골때려질 수도 있겠는데 얘가 으스. 콜라보 영웅들 이마도 이제 가인이 오픈된다. 그래서 가이 되기 때문에 좀 어, 투금이나 실질적인 전투력 같은 것도 좀 많이 좋아지겠죠. 어 코인 상점에 이제 콜라보 영웅이 추가된다. 코인 상점에 코인으로 구매 가능한 전생실 콜라보 영웅이 추가된다. 이벤트 영웅 코인 3개로 어, 바꿀 수가 있겠군요. 얘들 좀 나오고 이러면 이걸 바꿀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 그리고 전생실 콜라보 영웅 성물이 추가되는데요 성물이 어... 어 잠깐만요 성물 한번 읽어볼게 성물 한번 보자 마왕 리무르 템페스트 자신의 관통률 80% 증가한다 오 그래? 시작하자마자 80% 증가가 있는데? 나... 야 이거 되게 쓸수 있다 이거 시작하자마자 8 0 증가가 있는데 만약 관통릴리랑 쓰면 허! 시작하자마자 두명 그냥 찍어 이런 장면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일단 요 중요한 내용은 뭐가 있냐면 이번 성물은 어 제작 재료가 요런 재료가 있는데 요게 이벤트로 얻을 수가 있다 마수전에서 얻는 거랑 재료가 다르죠 그게 차라리 좋은 거야 그래서 성물 재료 지급 이벤트 가볼까 이벤트 어, 콜라보 영웅들의 성물을 무료로 제작할 수 있는 콜라보 성물 재료 상, 상자를 지급한다. 콜라보 성물 재료 상자는 성물 한개 제작에 필요한 재료들이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에 다섯 개 성물을 제작할 수가 있는데 심지어 킹파 콜라보 영웅들의 성물도 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거 놓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분들, 뭐, 큐, 이런 거 만들 수 있는데? 와자 콜라보 선물 재료 상자 그럼 어디서 얻는가 중요하겠죠. 어, 칠리 제정센스 룰렛 이벤트에서 37의 스페셜 보상, 어, 룰렛 이벤트 이런거 쉽잖아 우리. 거기서 두개 얻고, 칠리 제정 이벤트 보스전에서 이벤트 보스전에서 한개 얻고, 이벤트 선멸전에서 이플리트 여기서 한개 얻고, 점검 보상 한개 얻고, 이 공짜네 이거 이러면 몇 개고? 다섯 개. 요거 상자 하나당 이거 열다섯 개 들었거든. 그러면 상자 하나당 한개 만들 선물 하나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 다섯 개니까 선물 다섯 개 만들 수 있다. 야 무료로 선물 다섯 개 뿌리는데 이거는 되게 좀 칭찬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난 전생 슬영웅 별로 쓸 이유가 없다 근데 난 킹팍 선물 놓쳤다 하시는 분들 킹팍 거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이제 뭐 이벤트 다 하신 분들은 킹팍 선물 다 있거든 그러면 얘들 거 다섯 개다 만들어 주면 되겠는데 어? 얘들 다섯 개를 뚝딱 만들어 줄수 있겠는데 성능 다시 한번 봅시다 이제 자 리무르 템페스트 옛날 거 이거 슬라임으로 이 이거 이거 방패 꺼내는 애에는 어, 자신의 생명이 자법 감소할 때마다 스킬 사용 시 공격 관련 능력이 1씩 증가한다. 어, 지피가 좀 어, 좀 깎일 때마다 공관 증가. 어일 퍼센트씩 피관 사십 퍼 떨어지면 공관이 한십퍼 올라가겠네 약간 그런 정도다 자밀림나봐봅시다 스킬 사용 이동 랭크업으로 인해 자신이 필사의 계지가 한칸 증가할 때마다 그 필사의 계지가 한칸 증가할 때마다 자신에게 세턴 동안 치확과 치피가십 퍼센트씩 증가하는 효과가 증가하는 효과가 최대 오 회까지 총 오십 퍼 치확 50% 치피 50% 생각하게 되겠고 필살기 게이지가 5칸 이상이 될 때마다 자신의 생명력을 30% 회복시킨다 이 말은 좀 좋네 성물이 꽤 괜찮은데 필살기 게이지가 한칸찰 때마다 치확 피가 올라가 최종 50%까지 올라가 치확 50% 치피 50% 나쁘지 않거든 그 다음 필살기가 나갈 거니까 뽕할거 아니야 그런데 필살기 게이지가 또 5칸 될 때마다 피가 또 30%씩 차그 다음 쳐맞았던 거좀 차고 필살기 나갈 때또피한 빨고 이럴 거 아니야 음, 요거는 조금 좀 써보고 싶네요. 그 다음, 베니마루입니다. 베니마루. 디버프 효과에 걸린 적군 공격 시 공격 관련 능력이 20% 증가하고 준 피해 25%만큼 회복한다. 약간 이런 정도구나. 디버프 걸린 애 때릴 때 공간 20% 증가한 상 때리고 피를 좀 세게 빤다. 그래요. 그 정도로도 한판 써보기는 해봐야 되겠지. 음, 아까 이제 마왕님으로는 관통률이 80% 인가 무려 80% 시작하자마자. 이거 모 이거, 아, 모르겠다. 이건 써봐야 알겠다. 자, 슈나. 슈나는 자신이 회복 스킬 사용 시에 아군에게 걸려있는 디버프 효과를 한개 해제하고 어 힐할 때 디버프 한 개. 그것도 또한 개야? 전체 해제가 아니고? 야 약간, 약간 그러네. 하여튼, 한개 해제하고 두턴 동안 관통률이 20% 증가하는 효과를 부여한다. 자, 이게 콤마가 붙어 있으니까 아군에게 걸려있느니 여기도 적용이 되지, 그지? 아군에게 걸려있는. 리무르한테, 마옹 리무르한테, 어, 디버프 걸렸다. 행이라면 그 디버프 풀고 두턴 동안 리무르한테 20% 증가, 관통률도 20%가 추가로 증가할 수가 있겠네. 그렇게 되죠. 디버프 있으면 오히려 땡큐일 수도 있겠네요. 어. 아, 정말 보좌관이네. 우리 림우르의 보좌관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성물들이 아주 무료로 다 만들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아, 그다음 이거 중요한데 친선전 관전 기능이 추가됩니다. 친선전의 관전자의 입장으로 전투 참여 가능 관전. 잠깐만 이거 봐 뭐. 자, 이거는 야, 형 대회 한번 열까 어? 구스베. 이거 대회열수 있는. 이, 이거는 주로 관전자, 옵저버 시점이 들어가지면 프로게이머들 대회하는 그런 대회들 있잖아. 그런 게 이게 있어야 할 수가 있거든. 그동안 없었는데, 이러면 형이 관전자로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 뭐 지원자들 받아서 대회 붙여가지고, 약간, 약간의 상품, 어 약간 상품 좀 걸고, 어 여러분 재밌는 결투 나오고 가면 어 두분 이제 어 보이스톡으로 소강, 뭐, 가고 같은 거좀 듣고 스스로 좀 디스 좀 하고 배틀 배틀 해가지고 그거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런 관련된 아이디어 있으면 여러분 댓글 좀 남겨줘 보세요. 내가 보기에 이거 여러분들이랑 시청자들의 어떤 대결 구도를 컨텐츠 만들 수도 있게 되는 시대가 온거 같아. 그리고 약간 맞짱 컨텐츠도 두 분을 모셔놓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만짱 컨텐츠는 실험 컨텐츠가 아니라 진짜 그야말로, 하여튼, 아, 아이디어는 여러가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튼, 이렇게할 수가 있다는 거. 관전 모드가 생깁니다. 어 관전자는 심지어 두 명까지도 들어갈 수 있네요. 관전자가. 자, 전세들 리턴즈 출석 이벤트가 또 있군요. 자, 출석 이벤트로 뽑기권 제법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망치나 초각성 코인도 보이고, 3일차에 슬라임, 슬라임 리무르 템페스트를 주네요. 요거는, 어, 어, 그래, 그래, 그래. 아, 나 진실망할 뻔했어. 아까 우리 개발자 노트에서 기존에 캐릭터 하나를 준다고 했거든 그래서 내가 어이씨 이거 슬라임 준다는 뜻이었어? 이럴 뻔 했는데 그게 아니라 보니까 있네 스페셜 미션 다 하면 기존 옛날 리무루 어, 옛날 리무루를 하나 받을 수 있네요 풀 코스 쓰실지 아니면 쓰실지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 받습니다 티켓도 꽤 받고요 야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자 그럼 전생스 여기 이벤트 쫙 있는 것 같고 스페셜 미션 아까 이런 거 있고 이게 월드 캐스트도 있네요 월드 캐스트에서 슬라임 리무루 템페스트의 의상 뷰티 코스튬과 다양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 슬라임 거 코스튬이다. 또 이렇게 오 여기 야, 야, 야, 야. 코스튬 있다야 코스튬. 어 리무르 템페스트 거도 있고 밀림 나바 거도 있고 베니마르 거도 있고 이렇네.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얻을 수 있습니다 보니까 어. 코스튬도 좀 이벤트로도 좀 일부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이고 오야 이거 야 코스튬 지금 보이나 코스튬 이거 슬레임인데풀셋인데풀셋풀셋 풀셋? 어? 뭐, 스테이지 클리어 뭐, 이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투급 2만 5천 이상으로 클리어 이런 거 하면 쉽게 좀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다 룰렛 이벤트도 합니다. 룰렛 이벤트 우리 익숙하죠? 막, 해가지고 돌리면 되고, 쫙쫙 이거 다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 또 스페셜 보상 같은 거좀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 보상들 좀 부짐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콜라보 선물 무료 획득. 좋습니다. 킹 재료 교환도 한번 하네요 또 이거 바꿔봐야 되겠죠 여러분 성장 부스팅 이벤트 이런 거 아시죠? 이런 것도 하고 다이아 페이백 다이아를 좀, 요번에 좀 써야 되겠는데, 개, 900개 정도 쓰면은 요 보상들을 다 챙길 수가 있겠습니다. 아하! 야, 출석보상 영웅 이벤트 해가지고, 어, 얼마들로 설정할 수도 있겠네요. 어, 한번 재미삼아한 번씩 바꿔봐야 되겠다. 이벤트 중에만, 아, 아, 이벤트 중에만. 아, 이벤트 끝나면 이제 안 되나보다. 그래서 아마 뭐 어떤 계약 관계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너 그걸 오래야 생각 없어. 나한테는 여름은 간드 누나가 있거든. <웃음> 아, 요거 어쩌지? 기존 전생슬 애들 능력치 상향. 어? 꽤 올라가네? 관통률이 25인데 40으로 올라가고요. 인내율도 올라가고, 치저, 치방, 어, 치방이 무려 5배가 올라가는데, 치저도 5배 는 어? 임마, 탱크될려나 진짜? 재생률 5배, 흡필률 0이었는데, 5주고, 5주고. 밀림나바 본자, 밀림나바는 관통률 확 올라갔고요. 치확 엄청 올라갔고, 치피 엄청 올라갔고, 치저 없던 게 생기고, 치방 없던 게 생기고, 재생률, 회복률, 별로 이렇게. 꽤나 그렇게 하고, 초각성 능력치도 상향시켜줍니다. 경력 이런 거뭐피다 올라가게 되겠고 어 이제 전체적으로 약간 요즘 캐릭터처럼 나오게 좀 밸런싱을 다시 잡아주나 보는데 야 이거는 재밌겠네요 한동안 재밌게 좀 게임 좀 하겠다 그런 느낌 좀 들고 콜라보 영웅 기본 능력치 밸런스 조장도 있고요 기본적인 공방도 공생 이런 거 올려주고 어 스킬 향상 보자 리무 르템 페스트 자세 잡는 거어 슬라임으로 자세 잡는 거 이게 바로 도발이 붙네 아어 똑같은데 도발이 없었거든 이게 꼭 도발 같이 생겼잖아. 근데 옛날 캐릭터가 도발이 없어. 이제 도발이 있어서, 어, 도발, 도발 캐릭터는 항상 소중하거든요. 뭔가 어디 써이어써이어쓸 수가 있어. 도발 캐릭터, 그 다음에, 이성부터는 두턴 동안 도발로, 예, 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밀림 나바는, 그, 나이프 윈드 있잖아. 근데 이거 딜 겁나 약한데, 막, 공격력 60%, <웃음> 60% 피해주고 필살기 사용 불가능 만드는 거. 이거 유틸은 좋았는데, 이 60%가 너무 적어가지고, 막, 인내 뜨고. <웃음> 그런데 이제 공격력을 160%로 그래서 사람 구실을 하는 개수다에 160%면 그 정도 해주고 한턴 동안 필살기 사용 불가능하게 만든 뒤뒤더붙어네 적군 턴 종료시 필살기 게이지를 한 칸씩 감소시키고 오? 어? 이소멸야 야 일성부터 필살기 즉발로 불가능 만든 뒤에 다음 턴에 필살기 깎아 부는 그러면 이거 할고까보다 더 좋은데? 야 할고 소문인 것보다더 좋잖아 이거 지금 이러면. 오야이 밀림나봐. 이 밀림나봐. 나이 프로 풀업, 프로비거든 형. 야 이거 좋아요. 이번에 새로 뽑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오니까. 어꽤 괜찮은데 이렇게 되면 아까. 성물도 좋았어 얘는 성물도. 자 이성 이성에는 240퍼 피해 주고 두턴 동안 필살기 사용 불가능하게 만든 뒤두턴필살기 묶어보고 턴 종료 시에 필살기한칸한 한 칸씩 감소. 한 칸씩이니까 두턴 지면 두칸깎이있겠다자 삼성인 경우에는 400퍼 피해 주고요 전체 두턴 동안 필살기 사용 불가능. 접근은 이건 똑같고 음. 딜만 올라가고 이성부터 이 정도 효과 준다는 건 상당히 좀 생각을 좀 했는데 밀림나발을. 단일 공격 스킬 관통 효과를 향상시켰대요. 그 그동안도 뭐 단일 관통 기가 있긴 있었잖아. 근데 뭐잘안 쓰죠. 근데 그게 원래 일성일 때 160% 관통 피해, 관통률 세배지만 어쨌든 160% 개수였는데 이제 200% 개수에. 관통필을 준다 음. 1성인데 2 0 0제 2성은 240퍼였었는데 3 0 0로 올라가고 3성은 4 0 0에서5 0 0로 오케이 요정도 와 이거는 이번에 준비 많이 했다 <웃음> 내가 보기엔내마음으 준비 많이 했다 좀기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생방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이제 자자 내일 좋은 컨디션을 위해서 자, 좋은 밤 되세요 구 바이